보호마 안녕하세요. 보호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옆에 계신 미모의 여성분 들에고요아 이번에 같이 저희랑 유튜브를 같이 함께할 유니맘입니다. 예 유니맘을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릴게요. 아니 네, 안녕하세요. 저 임지원 팀장이라고 합니다. 기존에 안태수 본부장님과 같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유튜브에 같이 합류하게 됐고요. 그 유튜브 닉네임은 유니맘으로 해서 저희 아 작은 아들 이름으로 해서 유니맘으로 활동을 할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 쪽으로는 10년 정도 경력이 있고요. 소내보험이나 생명보험 쪽에는 그 지금 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뭐 갖고 계신 그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뭐 부담스러운 그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많이 뭐 감소시켜리는가 그렇게 그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많이 해소를 해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. 어, 그 전에 저 혼자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치아보험이든 건강보험도 연락주셨는데요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그런데 제가 문의가 폭주하다 보니까 그 계약권을 제가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윤희맘임지현 팀장님과 같이 함께 했고요. 임지현 팀장님은 워낙 그 전부터 잘하세요. 좀 전에 소개시켜드린 대로 한 10년 정도 경력이 있으신데요. 그런데 이번에 어렵게 제가 같이 함께 하자고 그래서 어려운 자리를 마련했는데 일단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은 저도... 뭐 설계나 컨설팅이나 그런 부분도 해드릴건데 워낙 증권분석이나 그리고 보험료 과자지출한걸 거품을 쫙쫙 빼서 또 보험료 줄어드리면서 보장내용을 실속있게 워낙 설계를 잘 하시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, 연락처는 위에 있으니까요연락주시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